Thank <laughs> you. 니나 찍으라, 니나. 저희 집이 성사현광장 바로 앞이어서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인 u n 허가 e j u 장고. l e 는목 going to box. I'm going 안 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아 go. I'm g o i 아침에, 네, 아침에, 뭔니어 나를 봤다. 활동을 아침에, 일찍 해야지. 자, 그러면. 자, 그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라 자, 그러면. 자, 그러 귀여워. 아우 아우 자고 있었어 짱구야? 응? 아이고 아아우 아우 고사님이 아우. 아우. 수박 사주시던데 김민기 주라 맨날 권사님이 누가 어나고 타고... 짱구 산책 <웃음> 양구야, 양구 왜 그래? 갑자기 또왜 화가 났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오늘 점심입니다. 서울집에선 절대 먹을 수 없는 식탁이에요. 삼겹살 I am 야 a 야 I am 어 am I a 어 응. a 아기여워 응, 짱구이요 짱구 <웃음> 이빨 어디 갔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려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기 <기봐. 웃음> 초코송이다 초코송이 알라 바로 이렇게 넣어야 돼. 어, 그렇지. 잘한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짱구 옷안 입어도 돼. 짱구 옷어딨지 짱구야, 옷어딨어 그냥 가보자. 그냥 가보자. 그냥 가자. 짱구이랑 산책 나왔는데 아빠 만났어. 어제 어제 그랬는데. 또또 또 가고 싶어가지고 택배 나왔거든. 응. <웃음> 양정까지 갔다 올라왔는데. 응. 갔다. 와. 응, 갔다 올게. 짱구 가자. 야. 아유 짱구야 옆으로 어쩌말고 천천히 천천히. 짱구 <웃음> 천천히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조금 걸어 옆으로 옆으로 걷지 말고 음 세다 쎄음 멀리 세노 옆으로 걷지 마라 또또또또 또, 또, 또. 아이고 못 말리다 못 말리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잠시 물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었어요 형거 진정해 어, 친구입다 친구. 친구 <웃음> 어, 어이. 아, 난 얘가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 참. 짱구야, 걸어. 좀 걷자, 걷자. 어? 좀 피곤해가지고, 그 전망같이 한것 같아요. <웃음> 하늘 뭐야? 와. 우와... 뭐야? 맞돌이. <목소리> <목소리> 음~~ 와 진짜 맛있겠다 여기가 물의 맛집입니다 여기가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물의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을 많이 먹어보지 못했지만 맛있 탕탕이도 시켰어요. 아, 낙지탕탕이. 이게 물회에요 물회. 빙수 아닙니다. 빙수. 빙수 물회? 물에? 빙수 물회. 물에. 낙지탕탕이. 아, 어? 한우. 한우 게 낙지탕탕. 그렇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물에 먹고 싶으신 분들은 광고레찌 한번와주세요 뭐 약간 좀 숨은 맛집 그런겁니다 숨은 맛집 지금 바로 옆에 광안리여가지고 광안리 왔습니다 아니 벌써 바다에서도 이렇게 놀고 있어요 진짜 여름인가 봐 대박 찍습니다 아 여기 역광이다 근데 그아 여기도 역광이네 예됐습니다 네, 네. 안녕 아왜 이렇게 말이 와, 없는데 어, 너 안녕 안하냐 <웃음> 쩐자고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해줬습니다 치킨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안녕 바이바이 간다